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향기 제품 추천템 영상인데요 제가 평소에도 향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고 최근에는 정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제품들을 진짜 진짜 많이 써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향수, 바디로션 포함해서 진짜 최근 써본 제품들 중에서 신박하고 제 마음에 진짜 들고 이걸 쓰면 은 지인들이 어? 뭐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런 추천템들로만 가져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되게 신박해가지고 최근에 잘 쓰고 있는 요 오센트 퍼퓸 사쉐 차량용 방향제거든요 근데 전 차가 없는데 왜 이걸 추천을 드리냐 이거 차 안에 이렇게 걸어두셔도 되는데 그냥 이거 끈 묶어가지고 문고리에 걸어두면 그방 안에 공기가 정말 확 바뀌거든요 저는 향다 사용을 해봤는데 요 포레스트 이 향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이 향을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뻔한 우드라기보다는 진짜 숲속을 이렇게 걷는 느낌? 땅의 흙냄새 그게 확 풍겨요 근데 막안 좋은 냄새이게 아니라 막 되게 안개가 엄청 낀 숲속의 그런 나무 향? 뭐라는 거지? 아무튼 그런 되게 상쾌하고 깊은 그런 향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를 막 박아야 향이 엄청 세지 이렇게 걸어두면은 정말 은은하게 이렇게 퍼져요. 그래가지고 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환기를 방에잘못 시켜줘가지고 좀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얘 그냥 온골이 이렇게 걸어두는데 정말 정말 그런 꿉꿉한 기운이 확 사라지고 정말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얘 완전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차 있으신 분들은 차량에 이렇게 걸어두시라고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패키지도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은 바디로션인데요 아르투아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름부터 주구장창 추천을 해가지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애정하는 바디로션입니다 제가 아르투아 바디로션은 조로 입문을 해가지고 이 나툴립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이것만 엄청 몇 통째 썼거든요 제형? 보습감? 이런 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 향이 정말 제일 치저예요 되게 인공적인 그런 튤립향이 아니라 진짜 그생 그 자체의 튤립향이거든요 보통 꽃향기인 것들은 너무 독하거나 너무 달거나 그런 게 많은데 얘는 되게 가벼운 상큼한 그런 튤립향이라서 샤워하고 나서 얘를 온몸에 막 바르면 막그 싱싱한 튤립 생화가 나를 막 감싸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딱 샤워하고 싹 바르기 너무너무 좋은 향이고 얘가 바디로션 치고 되게 제형이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끈적인 거 싫어하시는 분들 바디로션 향기 좋은 걸 찾으시는 분들 얘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다음은 향수인데요. 이건 좁은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박싱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르투아에서 향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디로션, 바디로션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바로 써봤는데 세 가지 향이 있었는데 저는 이 플레르 향이 진짜 제일 좋았어요. 되게 포근한 꽃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꽃 향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더큰거 싫어하고 막 음! 막 이런 느낌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꽃 중에서도 엄청 하얀 꽃이죠 데이지꽃 같은 되게 포근하고 뭐 따뜻한 고른 향이라서 지금 같은 막눈 펑펑 내리는 겨울에 쓰기 너무 좋고 진짜 처음에 뿌리면은 그 꽃향이 엄청 확 퍼져요. 근데 마무리는 되게 비누 같은 그런 머스크한 향으로 남아가지고 얘는 뭐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고 진짜 막 여성스러운 느낌? 막 우아한 그런 느낌이랄까? 그리고 얘는 향원액이 13%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드퍼퓸 중에서도 지속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막 엄청 강하게 유지된다기보다는 은은하게 오래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패키지도 이런 빈티지한 느낌으로 빵종이처럼 이렇게 쌓여서 나오고 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연말 선물용으로도 진짜 강추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룸스프레이인데요. 에이딕트의 플라워 마켓이라는 향인데 약간 최애를 고르다 보니까 역시 꽃향기가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룸스프레이도 진짜 옹만가지 다 사가지고 되게 번갈아가면서 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플라워 마켓 이 향에 완전 빠졌어요. 이게 향. 자체는 그렇게 막와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특이해요. 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은방 안이 그냥 그 고터 꽃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진짜 한 3초 동안 어? 여기 고터 꽃시장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방 안에 생활을 진짜 수백 다발을 이렇게 세우던 느낌이 든다니까요. 이게 진짜 방 분위기를 확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저는 기분 진짜 나쁠 때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일 없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이거 막 뿌려주거든요. 이게 에탄올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부담없이 뿌리기에도 좋고 막 되게 리프레시 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정신이 이렇게 탁! 깨지는 그런 향이라서 저처럼 생화향 좋아하시는 분들, 꽃향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섬유탈취제. 저 정말 별의별 거다 쓰지 않나요? 근데 과장 아니고 저 이렇게 좋은 섬유탈취제 처음 써봐요. 향이 너무 좋아요. 어떤 향이냐면 그 빨래방 가면 은갓빨래한 그 따끈따끈한 세탁물에서 나는 그런 섬유유연제 향이 정말 그럴듯하게 나가지고 약간 침구류나 패브릭, 뭐 베개, 커튼 이런 거 자주 자주 빨지 못하는 것도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뿌려주면은 진짜 가 빨래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향만 좋은 게 아니라 섬유 탈취 효과도 진짜 좋고 되게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옷을 못 빨았다. 막 이렇게 가볍게 뿌리기에 너무 좋고 진짜 간편하고 이게 침구류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복 이런 거나 차 매트 이런 데다 뿌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진짜 진짜 좋아가지고 얘도 완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글인데요 가글이 나올 줄 모르셨죠? <웃음> 요즘은 가글도 향이 이렇게 좋은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유시몰 치약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 치약으로 양치하면 진짜 그 구치가 아예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걸 다 써가지고 사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급한대로 집에 있는 걸 썼어요 그러고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갔는데그내입 안에 그 구치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불쾌해가지고 집에 얘를 온지한번 사놨는데 좀 신뢰감 없게 생기지 않았나요? 샤인머스캣 향이라니?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그냥 얘가 생각나가지고 써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정말 그샤인 머스켓? 그 봉봉 음료 아시죠? 딱그 향이 나는데 이게 각을 효과가 되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고여있는 그런 똥내 그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숨쉴 때마다 내 숨에서 포도향이 나요. 어, 저는 약간 각을 하면 무조건 파스맛 나야 되고 막 매워야 효과가 좋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 없애준? 되게 신박한 아이템이라서 이거는 맛도 약간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을 매워가지고 잘못 쓰시는 분들? 약간 데이트할 때 달달한 포도향이 내 입에서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향기 제품들 최대한 카테고리가 겹치지 않는 한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들로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저처럼 향기도 좋고 근데 패키지까지 예쁜 그런 향기 제품들을 찾고 있으셨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